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을 레벨업 해줄 양코치입니다. 자, 우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어제 2021년 첫 번째 강의를 진행 하면서, 어, 세 가지 셋업을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선 파운드엔 그리고 골드, 그 다음에 유로 셰프였습니다. 유로 셰프.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하였고, 어떻게 진입을 하였는지 강의 시간대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우선은 우리가 1 9 25쯤, 1920에서 25이 정도 레지신스를 이제 뚫으면은 어, 다시 한번 이 새로운 고점을 찍으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이제 먼슬리 업트렌드 라인 보이고요. 위클리 캔들 봐도, 위클리 차트를 봐도 네, 깨끗하게 보이죠? 업트렌드 라인.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포트로 우리가 예전에 그려 놓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은 현재 상황을 딱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1920에서 25 정도 사이 이레신스 왼쪽에서 따왔던 거, 현재 딱그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패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블리쉬 플래그 패턴으로도 어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제 업 트렌드 라인 속에서 다운 트렌드 채널, 그죠? 가격 조정 채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채널 서포트를 터치 후에 상승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지금 6주 동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데일리 차트를 보면은 현재 레이스 구간은 네, 뚫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죠. 그쵸? 우선은 채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상반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황이고 이미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1920, 2 25이 사이에 스트럭처 어, 레벨이 상방브레이크아웃으로 뚫리는 모습이 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상방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것이 지금 현재 확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25 25 레이신스 상방브레이크아웃이 제대로 나오면 은 네, 서포트 유지되는 거 보고 그리고 트렌드라인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겠죠 네 트렌드라인 사용해주면서 계속해서 업 트렌드라인 유지되는 대로 이제 매수 셀업을 꾸준하게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60 타겟 첫 번째 한뭐 25에서 30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만 해도 충분히 60에는 그래도 300픽 위치니까 충분한 아주 좋은 거래가 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970그 네, 다음에 1990 이런 식으로 타겟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겟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파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브렉시트 이제 딜 뜨면서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 현재 어쨌든 어 계속해서 업트렌드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연말이어서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위치를 좀 보면 은 우선은 여기 레지센스가 있, 있었잖아요 140.50 정도 레벨 140.50 140, 레지센스 첫 번째 이제 브레이크아웃에서는 이제 퍼스트 브레이크아웃이었죠 그쵸? 페이크아웃이었죠 그 다음에 한번 내려온 후에 다시 이제 상방으로 올라간 모습인데 어, 저라면은 이 레지신스를 140.50 말고 1 4 1로 바꿔주고 여기를 이제 레지신스로 어, 저라면 볼것 같아요. 그래서 141 뚫린다 그러면은 142를 한번 노리신 후에 매도를 노리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파운드 앤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용해줘서 네, 매도 셋업을 찾는 게 네, 올바라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이 카운터 트렌드라인을 사용하는게 더 올바라 보이네요. 그래서 나온 브레이크 나온 후에 가격 조정 리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우선 매도를 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레시간 차트, 하방 브레이크아웃, 한시간 차트. 좋아 보이죠 이거? 매도로. 헤드 앤 숄더 패턴,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구간,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트렌드 라인. 좋아 보이네요 이거. 오케이 좋아 보이네요 이거 공당이 피부 나치도 피부 피부나치 낙지 레벨도 있고 트렌드라인 리테스트도 있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레진스 트렌드라인도 있고 이럴 때 스탑은 78.6위여 78.6위 우선은 이렇게. 그 여기서 보셨듯이 강의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 딱딱 떨어져 맞아서 이제 수익이 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파운드 1시간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아웃 후에 어 15분 차트로 한번 이동해 보죠. 브레이크 아웃 후에 하방 다 이제 조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까지 리테스트, 그 다음에 잘 빠져든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 학생분들이 수익을 어 이제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골드도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네, 1920 레지센스, 25 레지센스 돌파 후에 그 다음에 서포트 터치 한번 해주고 스트럭처 서포트 한번 만들어주고 스트럭처 서포트 한번 만들어주고 상방으로 네 열심히 한1 5 0핍 정도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로 셰프 네, 유로 셰프 보시면은 1시간 차트 네 가격 빠진 후에 61.8에서 저희가 진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잘, 이제, 제가 이제 화살표 그림대로, 보시면 그림대로 움직여준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대로 보냐, 궁금하시면은, 네, w w w m a s k a r s f x c c o m 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첫 번째 저희 채팅방에서도 보시듯이 수익으로 깔끔하게 2021년도를 스타트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부터 스타트가 아주 좋은데요. 이번 남은 한 주, 그리고 이번 연도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